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오늘 장이 또다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아침에 코인마켓깃 가서 시세 확인하고 이제는 이런 하락장에 무뎌진것 같기도 하고 현재 코인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경제, 부동산 분야 등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어제 오늘 사이에 횡보하는 와중에 반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락을 예상했는데요 결국 반등에 실패해서 6,3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에서 6,500대를 안착하기를 바라겠지만 반등에 실패한다면 6,100대로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락했지만 이더리움 또한 200달러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지난 8월 중순에 200달러대로 하락을 하고 약 3개월 가까이 지금까지 큰 반등을 이루지 못했고 200달러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10월 초중순에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영상을 달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포크를 통해 좀큰 반등을 기대해봤는데 결국에는 하드포크를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도움이 하드포크를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기존 POW 알고리즘 방식에서 POS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받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과정의 경우 채굴 난이도를 높이면서 이 채굴에 대한 보상을 3리더에서 2리더로 낮추고자 하는데요. 애초 하드포크 테스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버그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문제점을 완별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커뮤니티 그리고 채굴자들과의 대립 문제들도 해당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측에서 하드포크 진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드포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생각한 거겠죠. 계속되는 연기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킬링 플랫폼으로 이오스, 진리카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더리움 개발자 아프리가 최근에 트위터에 이더리움이 인프라에 계속 의존한다면 망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오고가는 정보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노드들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인프라의 경우는요 노드 인프라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이더리움의 d a 이 가동될 때 전체 노드를 실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 소요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데이터를 액세스 할때 진입 장벽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솔루션 인프라가 제공하는데요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더리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단순화 시키면서 이더리움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이 인프라를 이용하는 프로젝트들은 메타메스크, 크립토기티, 마이크립토 등이 있는데 인프라의 ARP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이더리움에서 개발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프라는 이더리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 장벽을 낮추는 통로를 제공하는 건데 왜 이더리움 개발자인 아프리가 트위터에 인프라 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걸까요? 이더리움 개발자 아프리가 인프라 의존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더리움 디앱이나 네트워크 실행을 위해 인프라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프라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중앙 집중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 인프라 등의 노드 운영 서비스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 같습니다.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각 디앱들이 자체 전체 노드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디스크 용량과 시간 소유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인프라의 중앙 집중화를 막기 위해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가장 큰 문제죠.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프라와 같은 노드 운영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디앱을 개발하려는 이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인프라팀에서 제공하는 노드 인프라를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프로젝트들은 인프라 같은 서비스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를 논하기 전에 확장성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